자, 안녕하십니까. 아, 장규성입니다. 아. 자, 오늘은, 어, 아, 이렇게 한쪽 어깨, 그러니까 어깨와 목, 그리고 성모,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승모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모근과 이렇게 어깨 뒤쪽, 그러니까 어깨 뼈가 붕괴 아니고, 그 근육통이죠. 그죠? 아, 근육이 결린다든가, 혹은 묵직하다든가, 어떤 이렇게 뒷목, 그러니까 목,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목 뒤쪽 전체라기보다는 한쪽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더 아프고 뭔가 모르게 그냥 사실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정체되면서 피가 자꾸 멈추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자주 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러 많이 경험해 왔죠.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또, 뭐, 우연히 그냥 또 치료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제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요거, 어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혹은 아 이걸 또 회복을 하려면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약간 방법만 알고 있으면 조금 의외로 쉽게 또 치료에 어,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굉장히 덥죠아 어. 정말 피서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그냥 아주 좀 휴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 동영상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 자꾸 좀 이상한 치료법만 가르쳐 주지. 왜 저는 엉뚱한 얘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게 많으셔고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 일단은 조금 원리적인 부분들, 원인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아셔야 치료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자 일단은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왼쪽 왼쪽 어깨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뒤쪽 근육과 왼쪽 목 어, 사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은 제가 뭐 몇개 몇 올려둔 게 있어요. 뭐승목은 통증이다. 뭐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다 이런 건데 그거는 딱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뒤쪽 가운데쪽으로 전체적으로 다풀때 라는 동영상을 올려놨고 지금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이 다 왼쪽이 다 이렇게 치우쳐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할 때 대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 두시고 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잘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정상이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그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이 온몸에 혈액순환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내 몸에 정상적이 않은 어떤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방법을 안다면 반드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그걸 해결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온몸에 피가 잘 돌아가면서, 어 심장에도 무리가 없고, 호흡도 잘 되고, 대사도 제대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 여러분들 그냥 뭐 기존에 아시는 분들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목으로 올라오는 어, 목오름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어, 내려가는 위대동맥,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복부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도 있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오름동맥 쪽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팔로 갈라지고 목으로 이렇게 경동맥을 따라 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왼쪽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아프신 분들 왼쪽 목이나 왼쪽 어깨 뒤쪽 승모근 혹은 약간 뒤쪽이 결린다 어떤 결린다 결린다 라기 보다는 좀 약간 묵직하다 왜 혈액이 피가 통과가 안되면서 묵직하고 약간 열감도 약간 있고 그런 통증을 얘기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결리는 거하고 묵직한 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결린다라는 거는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서 이상하게 묵직한 통증이 아니고 어 어떤 그런 통증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좀 묵직한 통증에 가깝습니다. 묵직한 통증이니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요. 결리는 건 피가 없는 거고. 묵직한 거는 그 부분에만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쪽에 정체가 된다. 고여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 대처를 하시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묵직하다, 뭔가 약간 묵직하면서 열감이, 묵직하면 열이 나요. 그죠? 묵직하면서 열이 나고, 빨갛게 변한다거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묵직한 거 알죠, 그죠? 아, 그런 통증이다. 왼목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자 이럴 때는 이제 그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관 이제 팔로 갈라지고 경동맥으로 올라가는 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우리 몸은 딱 이렇게 중중앙을 갈라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상하도 이렇게 나눠집니다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횡경막 아래쪽이냐 위쪽 가슴과 머리 쪽이냐 이렇게 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비대칭 혹은 좌우 비대칭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비대칭이 어떤 특정 부분에 목과 목 뒤쪽과 어깨 쪽에 비대칭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피가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피가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것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냐 혹은 어떤 어 혈관이 어떤 머리 쪽 혈관이 좁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목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잘못 올라가면서 여기가 정체가 되느냐 어떤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단순하게 쳐다봐보시면 아 약간 혼선이 피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내서 더 정상을 더 악화시켜 버리는 그런 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적인 어떤 막 했던 말또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사람 은 건강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막 장난질 할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제가 주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묵직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왼쪽 머리 쪽, 뒤쪽으로 해서 피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서 여기가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대처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방 어떤 대처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대처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쪽으로 왼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 그리고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지거든요 팔도 갈라지고 경동맥도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가 요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편으로 지금 피가 목 요까지는 올라왔는데 혹은 어깨까지는 올라왔는데 머리 쪽으로 못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 피의 양을 왼쪽으로 가는 피를 일단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줘도 여기 압력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물병이다 이거 1.5 리터 물병이에요 뭐 주스병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가게 가면 주스병이나 뭐 1.5리터도 있고, 1.8리터도 있고, 2리터도 있는 물병은 2리터죠. 그죠 어 1.5리터 기준으로, 그냥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무게도 이렇게 잘못 선택하시면 너무 강한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또 너무 가벼운 걸 하시면 또 너무 효과가 안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냥, "아이, 이거 뭐 또?" 효과도 없네. 막 이런 엉뚱한 판단을, 너무 썩 부른 판단을 내려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병을 오른손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세요 자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쪽에 무게감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물병을 잡고 이 제가 제 지금 서 있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앉아서 이렇게 팔을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흔들면서 자 보세요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거예요 흔들면서 바람을 불고 머리를 흔드는 건데 자 흔들면서 바람을 불고 이럴 때 그냥 이빨을 조금 천천히 딱딱딱딱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왠가면 이게 이 식도에서 이 아래 턱을 타고 올라오는 혈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뒤통수와 안, 얼굴 쪽, 안면 쪽으로 골고루 피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심장에서 올라오던 피가 왼쪽으로 가는 양보다 오른쪽으로 양으로 가는 양이 피, 혈액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여기 압력이 슬슬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풀리는 효과가 있고 또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머리를 흔들라고 했습니다 앞뒤 오른쪽 왼쪽 뭐 대각선도 흔들고 자 골고루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흔들어라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오히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조치인데 그래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고 오른쪽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흔들어 주시나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5분 정도 혹은 6분, 7분 정도 이렇게 흔들고 이게 오른쪽에 뭔가를 잡고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에 압박감, 그러니까 아까 묵직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살 풀려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시간을 잡고 뭐 3분 하고 뭐 4분 하고 이래버리면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헛고생만 하다가 그냥 저 욕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 이 동영상 끝까지 들으세요 제발 끝까지 듣고 제가 저를 욕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왠가 하면 여러분 이게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팍 섣불리 들러 갔다가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기왕 이동영상을 들으셨으면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이렇게 흔들다 보면 한 10분 정도 한들다 보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단은 여기 압박감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그냥 아아 아 이제 조금 풀리네 그 만족을 해 버리는 거예요 어, 뭐 그래서 됐지 뭐뭐 이러면서 그냥 끝났으면 그게 근본 근본 원인 치료가 된게 아니고 그냥 혈액을 약간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그걸 그냥 압박감을 떨어뜨리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르겠다,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그, 막, 그냥 용어 그러네요. 그냥 전문가적인 동의을 봤다. 이거는 완전한 치료라고하기보다는어떤 일단 임시방편 쪽으로 일단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게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갔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 이래요. 있다는 뜻이에요 좁아져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보세요. 머리에 피를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머리 흔드는 운동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에 피가 안 가서 치매가 오고 뇌경색이 오고 뇌혈관이 좁아지다가 뇌혈관, 뭐 파열이 오고, 막, 뇌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 몸의 맨 꼭대기, 맨 상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가 안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머리 쪽에, 물론, 머리 쪽에 피가 너무 많이 가서 어떤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슴에, 등에 피를 붙들어 주고 있는 기능이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슴에 붙들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머리를 치고 올라가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하여튼, 모든 것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 건강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갖고, 그냥 자기 소견에, 본인 소견에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그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몰라요 저는 저 겸손해 지고 싶어요 겸손해 지고 싶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 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요 끝이 없어요 연구를 해도 연구를 해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만 좋아졌다 이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고 제가 아까 이빨을 딱딱 떨어주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바람도 풀어줘야 돼요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고. 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물병을, 물병이나 약간 무게가 있는 거. 무게가 있는 걸,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에 물병을, 물병이나 어떤 무게가 있는 걸, 물병이 없으면, 뭐, 물병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그러니까 어떤, 뭐, 좀 두꺼운 책이나 이런 걸좀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자, 네? 다시 병을 흔들고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머리를 골고루 흔들어야 돼요. 자, 왼쪽으로 흔들어보고 오른쪽으로 흔들어보고 지금. 피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시키면서 피가 골고루 머리 쪽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대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자, 바람을 불고 자 세밀하게 자,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일단은 물병을 잡았다 기억을 하세요 물병을 잡고 한다는데 어느 정도 한다느냐 이게 어떤 어떤 사람 10분을 잡고 있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혹은 15분을 잡고 있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혹은 20분을 잡고 있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만 잡고 있어도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의 몸 상태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몸이 굉장히 약해져서 막 너무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면서 몸이 막 체중이 40kg밖에 안 나가고 소화는 안 되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신 분이 있고 몸은 건강하신데 그냥 여기만 약간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구분을 하면 수백 가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1.5L를 들면 안 돼요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1.5L를 들면 안 되고 그냥 500ml 콜라병이나 물병 있죠 작은 물병 500ml 작은 물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시간은 뭐 500ml 하면 효과는 좀 약하지만은 효과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약하다는 말은 시간을 좀더 길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효과가 있고. 그죠? 어. 막, 근장하시다. 근장하신데 여기가 조금 있다. 이러면, 뭐, 1.5L가 아니고, 뭐한 3kg, 4kg, 5kg 되는 거 그냥 조금 잡고, 한 5분, 5분에서 한 7, 8분 정도 잡고 있으면, 살 풀려나가는 게, 그 느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풀려간다. 이렇게, 아, 뭔가 약간 풀려간다. 이런 느낌이 와요. 해보시면 온다는 거예요. 네. 오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이 물병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어,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끝까지 안 듣고 그냥 중간에 해보지 가고 막한 시간 두 시간 들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엉뚱한 결과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 오른쪽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막 두통이 나타나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이 아픈 게 풀리는 게백 100% 풀리는 게 100이라고 칩시다. 그죠? 아, 근데 이제 멈춰야 되는 시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멈춰야 되는 시점은 어느 지점인가 하면 이제 풀리는 게한 70이나 80 정도 풀리면 그때는 물병을 내려놔야 돼요. 이 외관 이게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힘이 작동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을 작동을 시키면 나중에 그 힘을 풀어도 계속 밀려가 버려요. 그 피가 오른쪽으로 오다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7분, 8분,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관성이 작동되면서 물병을 내려놨는데도 계속 이렇게 힘이, 피가 이동을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100%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 70, 많으면 80 정도 풀리면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물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내려놓고 그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자, 자,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여러 번 생각해봅시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팔을 이렇게 같이 흔드는 거야. 자, 권투를 해도 좋아요. 머리를 흔들고, 자, 이빨도 딱딱 끓이면 좋아요. 입으로 바람 불고, 자, 물병, 이빨, 머리 흔들기, 머리 골고루 흔들깁니다 오른쪽. 머리 흔들려고 하면 머리를 잘못 흔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목의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서 말라버렸어 이렇게 머리를 잘못 흔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머리 흔드는 게 굉장히 어색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옆으로 흔드세요 이런 뭐 도리도리 하고 이렇게도 하고 도리도리가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왼쪽, 호원, 앞쪽, 뒤쪽, 뒤쪽 좀 확실하게 흔들고 대각선 쪽으로도 이게 흔들어 보고 그죠? 저 뒤쪽도 흔들고 앞쪽도 흔들고 저이 끝까지도 한번 밀어보고. 바람도 불고, 바람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을 불면 폐가 이렇게 수축이 돼요. 폐가 이렇게 올라와요. 보통 이렇게 처져 있는 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를 머리 쪽으로 이렇게 촥 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심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TV에 보면 입으로 바람 부는 게, 바람 부는 게 되게 좋다, 이런 말, 그 TV 프로그램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그 말은 그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하고 한날 바람 불고 뭐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운동하실 때 입으로 바람을 좀 불어보세요 어. 그 팔을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이게 피가 팔을 거쳐서 가슴을 거쳐서 목을 통해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이걸 그냥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딱딱딱 자 딱딱, 딱딱, 딱딱, 이빨 딱딱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건이 위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막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어금니라는데 이빨 땜빵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씌우신 분들 그 덮어씌운 걸 자꾸 딱딱 거리면 이빨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덮어씌운 게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은 피해야 돼요 그 부분은 피하시고 딱딱딱딱 딱딱, 딱딱 하면서 그죠? 어. 이렇게 팔을 흔들고 이런 운동을 하면 이제 아까 관성이 오른쪽으로 작동이 되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돼 가면서 슬 풀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아 풀려가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이 자꾸 아프다 왼쪽이 자꾸 아프다 라는 것은 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큰뭐 병이다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이 지나면 결국은 이쪽 혈관이 말라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뇌 쪽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어버리면서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경색뿐만 아니라 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설마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결국은 뇌에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을 안 쓰면 신경을 쓴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걸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문제 생기면 병원 가지 뭐 좋은 병원 나 돈이 있는데 좋은 병원 가서 뭐 치료받으면 되지 내혈관 치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보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진다면 라 여러분들 예방도 될 수가 있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어깨 통증들 찾아오거든요 그죠 막 겨드랑이 통증도 오고 등 통증도 오고 견갑골 통증도 오고 어깨뼈 통증도 오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시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요거예 젊었을 때는 보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더그 나타난 정상의 빈도수가 점점 더 자주, 종종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고 그냥 골병이 들어서 사는 거야안 아픈 데가 그거입 자,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뭐어깨뼈가 아플 때 견갑골이 아플 때 등통이 있을 때 허리가 아플 때 목디스크가 있을 때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두통이 있을 때 편두통이 있을 때 이런 많은 동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 그냥 동영상을 다 들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제목과 아, 어떤 내용의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개념이 조금 파악을 해 두시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실 때 빠르게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진짜 건강이 막 극도로 약간 맨날.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 왼쪽이 아프다 왼쪽이 이쪽이요 왼쪽이 아프다면 오른손에 뭐 500ml 물병이나 이뭐 건강이 너무 아프시니까 1.5l 들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500ml 작은 물병을 들고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500ml 이거 1.5l인데 500ml라고 쓰는 거네안 보이시니까 제가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병을 손에 잡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자꾸 넘어와요 잡고 머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흔드세요 자 이빨 딱딱 한 번씩 바람은 살짝 불어주세요 이빨 딱딱 바람도 살짝 이빨 딱딱 바람 또 살짝 불어주시고 힘이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팔을 조금 움직여 보세요. 힘이 조금 있으시면 팔을 조금 움직여 보시고 머리를 도리도리 그럼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요 오른쪽에더 무겁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살살 풀립니다. 자 동일합니다. 아까 100을 7으로 잡지 마시고 70, 80 정도 되시면 물병을 손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자 끝나면 동일하게 자 끝나면 동일하게 이렇게 팔도 흔들고 머리도 도리도 리 하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온몸의 피가 상체 쪽으로 골고루 이동하도록. 자,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죠? 몸을 움직이고, 바람을 살짝 불어주고, 흔들어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죠? 피가 올라오는 머리 쪽을 흔들었으니까 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혈액이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혈관이 점점 찌그러져어요 그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누워서라도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다리 운동도 하시고 누워서 자전거 타기도 하시고 누워서 다리라도 흔들흔들 하시고 팔도 움직이시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면 몸은 살아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좌우비대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어 있으신 분들은 좌우비대칭을 반드시 찾아내고 제가 뭐 장길성 폐의 좌우비대칭 얼굴의 좌우비대칭 좌우비대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동영상들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라는 뜻은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사람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운동을 하시면 점점 더 몸이 망가져요. 사람이 생로병사의 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음식 구해먹고, 산산 구해먹고, 유산균 구해먹고, 효소 구해먹는다고 건강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에 임금들이나 왕들이나 황제들은 100년, 200년을 살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었어요. 30살. 왜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먹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느냐.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것들이 요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해져서 오래 산다는 라 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고는 몸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의 균형과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그리고 가스가 잘 이동하느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거 치료법만 알면 어떻게 되겠지 간단하게 해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자기 몸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나 결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저도 20년간, 20년간 그냥 몸이 다 망가져서 그냥 끝장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고, 하고, 하고 하니까 몸에 대한 이해도를 점점 높이고, 높이고, 높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몸 상태를 본인이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심조심.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 고쪽으로한 게, 5분을 할지, 10분을 할지, 그니한 그러니까 5분을 해보고 조금 효과가 있었다. 그거 멈췄는데, 또, 또 아프다. 이러면, 조금 지나서 한번더 해보세요. 한번더 해보고, 그죠? 네. 머리를, 그니까, 러 물병들기를 끝나고 났으면, 이제 머리 흔드는 거, 팔 흔드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생활 습관으로 가지셔야 돼요. 왜, 좋은 건데, 왜안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지는데 왜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활 습관으로 가지세요 그냥 틈만 나면 후. 이빨도 다 하시고 후. 보면 뭐 자바라 운동법 이런 거다 보신 분들 계시죠 할수 있으면 양손에 물병을 들고 이렇게 또 운동도 하시고 그죠? 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누워서 운동을 하는 걸좀 필요하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 치료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라는,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고, 한번 집에서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좀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좌우 비대칭도 한번 찾아서, 어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를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건강한데 건장한데 그쪽이 좀 아프신 분들은 1 5리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신에 한 70에서 80에서 쯤에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난 다음에 흔들어야 돼요. 멈추고 난 다음에 흔들어야 됩니다. 이빨 딱딱 바람 불고 머리 흔들고 머리도 골고루 이렇게 잘 흔들어 보세요. 잘 흔들으면 골고루 올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흔들면 자꾸 한쪽으로 먼저 피가 올라가요면그러니 편두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자꾸 있어요. 다시 한 번, 만약에 왼쪽 머리가 아프다. 왼쪽 머리가 아프면, 오른쪽 손목에다가 손목시계나, 약간, 그게한 30g이나, 한 40g짜리 손목시계를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 머리에 자꾸 편두통이 나타난다 그러면 오른쪽 손목에다가 손목시계나 이런 걸 착용하고 팔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 이 편두통도 사라지면서 피가 골고루 올라가요 왜 힘이 오른쪽으로 작동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서 균형이 맞아져요 이게 좌우 비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 불균형은 여러분들의 팔에도 나타나 있고 창자에도 나타나 있고 다리에도 나타나 있어요 불균형이 이게 좌우 비대칭이 라는데 어떤, 어떤 분은 오른쪽 팔이 너무 두껍고 왼쪽 팔은 말라 있고 어깨도 오른쪽은 조금 있는데 왼쪽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창자도 오른쪽 배가 불룩 올라와 있고 왼쪽 배는 찌그러져 있고 다리도 오른쪽 다리가 더 길고 이런 식의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과 왼쪽 라인의 문제가 여러분 몸 곳곳에 나타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죽음의 메커니즘이에요 결국은 이게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심장에 무리를 가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이 안 움직이면 폐가 안 움직이고 호흡이 안 되면서 공황장애가 나타나 몸이 망가지면 온갖 종이 병이 생기죠. 뭐 우울증을 비롯하여 온갖 종이 병이 생겨요. 그 사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몸에 대해서 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뭐 좋은 약을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공부하라 그런 건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요 음식이나 약이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100 중에 100분의 5도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옛날에 왕들이 임금들이 오래 살아야 그게 오른 거야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살아나요 몸에 활기가 넘쳐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가스 이동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돼요 왜냐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가스 이동 시스템이 망가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합니다. 왜냐또 어, 정말 더웠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너무 더워서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좀 <웃음> 동영상 올릴 엄두가 안 나서 제가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아프신 분들 많으셨을텐데 그 한쪽 목이나 머리가 어깨 쪽 뒤에 근육통이 왔을 때 그렇게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